아이구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번 정리해볼 거는요 새로워진 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게임 처음에 우리 막 했을 때 제가 이런 공략들 뭐 꿀팁들 많이 좀 전해드렸었어요 오른쪽은 알작 왼쪽은 SSR 작뭐 이런 것들 야 그게 언제적이냐 어쨌든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변했고 강해지는 법들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생방송 중에 아마도 복귀해자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럴 거예요 좀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아티팩트 우리들은 아티팩트도 없었고 뭐 GP 이건 뭔데 뭐 이런 이런 식의 질문들이 있었는데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릴까 합니다 자이 게임에서 기본적으로 원래 강해질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뭐 일단 레벨이 있었다 그죠 레벨 레벨이 지금 이제 90렙까지 키울 수가 있겠고 각성이 있었죠 지금 이제 초각성까지 완료됐는데 육각성이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초각성이 나와가지고 초각성을 육초각성까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뭐 필살기 강화가 있었겠고 뭐그 다음에 코스튬 코스튬을 이제 모아나가는 거그 다음 에 코스튬을 강화해 나갔던 것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장비가 이제 이건 이제 각인된 거고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 보면은 오각성의 오강 오각 오강 그다음에 그 장비를 옵변을 하고 옵변 옵션 변경을 해가지고 뭐 공격력으로 맞추고 방어력 맞추고 생명력 맞추는 그렇게 해서 맞춘 장비를 그 캐릭터한테 각인해준다 각인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해지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귀여자 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면 새로운 것들이 나왔지만 기존의 이강해지는 방법이 훨씬 큽니다. 부분이라서 이거 잘해나가시면 기본적으로 단탄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복귀 유저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거 아티팩트. 아, 아티팩트 이 자석이 뭡니까 형님? 와이 뭐 머리 아픕니다. 뭐 이랬거든. 이 아티팩트를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많은 자석이냐면 장비라는 것들은 이제 어떤 한 캐릭터한테 꽂을 수 있는 거라면 아티팩트는 하나의 대에다가 꽂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비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근데 뭐 능력치가 아마 우리 기존 장비처럼 크게 막 그렇진 않아요 조금 조금입니다 결국 센 사람들끼리 약간 도트리키재기에서 약간 키큰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느낌 좀 있어요 아티팩트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아티팩트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아티팩트를 열심히 먹은 다음에 자동편성에서 뭐 투급 같은 거 해놓으면 투급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세팅이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뭐선턴 잡는 싸움 하고 싶을 때는 투급이 제일 좋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트 몰라도 그 다음에 뭐 공격력 좀 세게 때려야 된다 뭐 뺑뺑이 돌리려고 한다 그럼 공격력 쪽으로 세팅을 해주면 되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아티팩트의 세트 효과란 게 있죠. 아티팩, 딱 이거 아티팩트 하나 눌러보면 여기 밑에 아티팩트 세트 효과 있는데 세트 효과 눌러보면 이렇게 제가 지금 모은 세트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레스벨그의 둥지이라면 마수전에서 단일 공격 피해가 20% 증가한다. 무려 20%입니다. 마수전 쓸 때는 이렇게 세트 있는 걸 제가 또 쓰곤 하는데 뭐 해피 뉴이어 이런 거 보면은 7개 대제 영웅이 적군에게 받는 피해가 8% 감소한다. 뭐 이런 다양한 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트가 마음에 든다. 그면 연말을 여기, 여기 상반, 여기 빠를 누르면 편성을 할수 있습니다. 편성 누르면, 자크락. 그럼 어떻게 되노? 요 세트 효과 단일 공격 피해 증가 레벨 5 해가지고 맞수면요 요거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눈치챘겠지만 단일 공격 피해 증가 레벨 5래뭐 세트도 레업이되나봐 오케이 맞습니다. 세트도 강화가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복귀 유저분들이 아 이게 뭐지 아, 이쯤에서 막혔을 거라고 생각해. 별거 아니거든요. 메뉴에서 아티팩트 카드 들어오면 아티팩트 세트, 세트 효과 있죠? 강화 눌러보면은 이 세트 효과를 강하는 화 거예요. 자 선멸전에서 아군 영웅이 받는 피해가 2% 감소한 다 레벨 1때 2퍼야. 자 레벨 3까지 가면 어떻게 되노? 선물지에서 아군 영웅이 받는 피해가 8까지 감소하게 되네요. 이게 레벨 3까지 가면 그렇습니다. 3, 레벨 3 맥스네. 3 장짜리라서 듣기 그렇다자 강화할 때뭐 들어갑니까? 뭐이 밑에 뭐 이런 거지. 이건 어디서 나누고 무슨 뭔데 저 카드는 짓을거아냐이 카드는 뭐냐면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아티팩트를 또 뽑았을 때색깔이쭉착 바뀌면서 그 카드의 등급에 맞게 경험치 카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걸로 레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형 방금 뜯었다고 했는데 뭐그 얘는 어디서 얻는 거야? 하면 이제 획득. 눌러보면 주로 이제 카드 팩에서 얻는다 그죠 카드 팩에서 얻는데 뭐 어떤 아티팩트들은 특정 지역에서 드랍되기도 합니다 막선멸 열심히 돌다가 아티팩트가 뜨기도 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카드 팩에서 얻게 되는데 이 카드 팩을 그럼 잘 얻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카드 팩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웃음> 카드 팩 종류가 많고 머리 아프지 그래서 뭐 종류에 따라서 뭐 코인 상점에서 살수 있는 것도 있고 사이 싸움 축제 상점에서 살수 있는 것도 있고 세계수의 탑에도 이제 상점이 있거든요 뭐 이런데 교환소 이런 데서 살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평소에 이제 구스가 꼬박꼬박 챙기는 건 어떤 게 있느냐 코인 상점 가보면은 코인 상점에서 우정 코인으로 매일매일 이걸 삽니다 저는 어 아, 우정 코인으로 카드 팩을 하나 샀고요 자그다음 여기 또 있다 그죠 카드 팩2 레이더 투어 요런 것도 사주고 매일매일 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 기사단 상점 있겠죠 자 가보면은 이거는 이제 매주 매주 이렇게 팔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가격이 좀 어느 정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다 사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내가 꼭 필요한 세트는 이미 다 맞췄다 그런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약간 좀 적당히 해나가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정 코인으로 사는 거는 꼬박꼬박 삽니다 자그 다음에 싸움, 축제 상점 이런데도 가보면 기타에서 이렇게 판다 그죠 이런 식으로 팔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이제 이런 거 봐봐 봐 이런 거 빛의 명약 유지시에 이런 거 되게 능력치가 되게 좋거든요 세트로 안 쓰고 그냥 이런 애들을 그냥 끼워서 쓰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게 좋은데 이런 것들은 좀 모아 가지고 확정적으로 살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아티팩트를 정리하면서 근데 복귀 유저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면 너무 스트레스 하지 마라. 어, 기존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레벨, 장비 각인, 장비 옵션. 요런 게 훨씬 더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일단은 그런 거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복귀 유저분들 이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건 것 같아요. 개정 버프까지는 이제 하고 갔었는데 GP 뭡니까, 형님? 뭐 이러거든요. 자, 이 GP라는 자석이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은 우리 계정 투급은 알고 있다, 그죠? 계정에 있는 모든 캐릭터들을 지금 장비 끼워지는 거다 포함해서 인마들 투급을 다 더했더니 지금 977만 9천 뭐 이렇게 나온다. 이게 계정 투급인데 계정 투급으로 인해서 계정 버프를 받게 되죠? 나도 이제 천만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야. 천만 되면 영웅 생명이 14%가 되겠지? 근데 800만이라서 영웅 생명력이 13%인 거예요. 1% 차이예요 크진 않다, 그죠? 근데 나중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그만 차이가 갖고 싸우거든. 그래서 중요한 거고 뭐복귀자 분들이 막 스트레스 받을 만큼은 아니라 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어, 있었는데, 이제 GP까지 생겨가지고 좀 머리가 어지러울 텐데, GP 이게 뭐 하는 자식이냐 성장 포인트라고 합니다. 성장 포인트로 제가 안 쓰고 좀 맵긴 않았거든. 한번 찍어보면서 보여드릴게. 나태의 성좌 이래가지고 막뭘 찍어왔다 그죠? 어, 별거 아니야. GP로 가지고 이런 어떤 포인트를 내가 찍어 나갈 수가 있는데, 스톤 활성화하면 치저가 0.2% 올라가는데, 누가? 계정 전체가 아주 미미한 수치지만 계정 전체이기 때문에 쌓이면 쌓일 수는 영향을 끼치겠지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내가 스톤이 된다면 지 p 가 된다면 딱 누르면 한꺼번에 이 이제 짜라라라라라 이렇게 열립니다 아, 열리면서 공격력이 얼마 올랐고 뭐가 얼마 올랐습니다 이렇게 쫙 뜨거든 그리고 보는 게 행복이에요 계정 <웃음> 전체가 세지는 어떤 계정의 스탯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이제 좀 불지간 거 있지? 이마열 때는 좀 어이구야 공격력 15, 공격력 15가 어디야? 자 그래서 아마도 나도 많이 찍고 쉽다 이럴 거예요. 제가 찍어왔던 거 보면 이봐봐, 졸라 찍어왔잖아. 이거 막어다 합치면 꽤 된대. 이봐봐, 이런 거 하나 성자 정보 보면은 공격력 3 0에 관통률 2퍼야, 2퍼면 꽤 크대. 생명 750마 이런데 마 어, 성자 완성 보상으로 또 공격력 100배, 방어력 6 0에막 이게 요거 하나 완성됐는데 이 정도 받았어요. 72의 성자 봐봐, 공격 6 0에막 공격력 50, 생명 1300마 이거 쌓이면 크겠죠? 그래서 찍어 나가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나 너무 부담감지 이게 뭔개 소리야. 어. 아, 내가 부담주고 있나? 아, 나 진짜 부담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야 여러분들 물어봐서 정리해 주는 거야 자 GP 한번 봅시다 그럼 GP를 어디서 얻나요? 형? 영웅의 획득 영웅 도감작 해나가는 것 자체가 GP를 얻는다 우리 뽑기에서 야이 씨발 하다가 어? 나 여기 없는 앤데 이렇게 떴을 때 GP를 획득한다 신캐가 나오면 명함이라도 받아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 부담 주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여러분. 부담 안 가도 돼. 기본 능력치가 훨씬 더 커요. 아이템 작업이나 더 열심히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언제 봤냐. 성장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포인트. 내가 얘를 뽑았어. 얘 없었던 애데 뽑았어. 뽑을 때벌 지필 받았고. 그 다음에 얘를 막 이렇게 초진화 하나 올라, 아, 무자라네 아, 잠깐만. 자, 미카사 하나 올라가보자. 미카사 올라가보자. 착하다, 싸울래요? 싹하다 할 때. 뭐 뜨노? 자, 띵똥똥똥. 지피 3개 받았대. 이런 식으로 일마를 90내까지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도 또 지피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신캐를 그 얻은 것도 수급, 키워나가면서 수급. 그거 합쳐가지고 지피를 올려나간다. 자, 그 다음에 뭐좀 당황스러울게, 뭐 아무래도 뭐 성물이란 게 나와가지고. 성물이 뭡니까? 할 거야. 요거는 내가 조금 할 말이 없어. 내가 면목이 없다, 야. 어. 그니까, 러 이때까지 GP작이랑 아티팩트는 물론 싸임이 커. 싸임이 큰데 그렇게 큰 차이가 안날 수도 있거든. 근데 성물은 조금 달라. 성물은 좀, 성물이 있는 캐릭이랑 없는 캐릭 차이가 좀 많이 날 수가 있어. 그것도 캐릭터 따라 다른데 뭐 이런 크리스마스 릴리아 이런 애들은 성물이 없을 때는 개쓰레기 캐릭터 있거든. 근데 성물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성물이 있으니까 OP 캐릭터가 됐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성물이 되게 중요하지. 그래서 성물을 만들려면 매주 이 마수전이란 걸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채널에서 저 이제 생방하다 마수전 했다 하면 시청자가 한 반으로 줄 텐데 <웃음> 그만큼 부담스럽다는 거겠지 그래서 내가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마술전 열심히 해서 선물을 만들어서 어? 내가 오늘 이번에 누구 거 만들어 줄까 해서 그 캐릭터 선물을 끼게 되면 좀 많이 세진다 이건 좀아 그래도 여러분 그렇다 해도 나는 레벨 초각성 장비 뭐 각인 장비 옵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만 잘하셔도 이 게임을 충분히 오늘 싸우면서 즐기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아티팩트 GP 그리고 성물까지도좀 챙겨 나갈 수 있게 됐다. 그러면은 좀 많이 세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요정도 하도록 하죠. 마수 전 얘기 들어가니까 갑자기 또 영상 이탈이 막 나오네. 근데 마수이 꽤나 이제 많이 할만해져가지고 여러분 한 1층을 못 깨도 어떤 제압을 받을 수도 있는데다가 그래도 1층 정도는 깨야잡 재료들 수급을 해나가거든. 그런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 뭐, 수준 얘기만 나오면 내가 <웃음> 책상을 치게 되네, 저절로. 이씨.